안녕하세요. 감성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지금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앞쪽에 아파트가 바로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상권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제 이쪽 앞쪽으로 김양장역이 도보 약 2, 3분 거리 정도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어 기흥역까지 가셔 가지고 분당역 이용하시기도 분당선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신 곳이고요 어, 그리고 용인초중고 모두 도보통학 가능하시면서 앞쪽으로 어린이집까지 바로 앞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도보 생활 필요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곳이고요 앞쪽으로는 지금 공원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이는 조망도 좋고 그리고 앞쪽에서 약간 산책을 하시거나 하시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집은 그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 여러분 신혼부부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